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얼갈이 배추로 물김치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먼저 물김치 같은 거 담으실 때는 국물을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지 다른 걸 빨리 하실 수 있게 끓여서 식혀야 됩니다 물 2리터에 밀가루 딱 3스푼이거든요 물을 이렇게 조금 더 볶고 200ml 정도 섞어서 많은 양을 끓이실 때는 이렇게 물을 끓이면서 밀가루는 나중에 넣으셔야지 빨리 끓입니다 조금씩 한두컵은 바로 들어가면서 끓여도 되지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금방 있거든요 자 그리고 약간의 덩어리는 신경 안쓰셔도 돼요나중에차피 채로 한번 걸러줄겁니다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불 끄면 됩니다 국물을 끓여놨으면 식을 동안에 배추를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 겉에 있는 이큰 잎들은 떼어내고 있죠 이 속에 있는 보드라운 것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드라운 건 짧으니까 이대로 안 자르고 다 쓰겠습니다 긴 거는 조금 잘라내고요 이 겉에 있는 이 억센 부분은 이거 있죠? 이거 너무 큰 거는 이렇게 입을 떼내겠습니다. 자, 이렇게. 이거는 삶아서 국 끓여 드시면 돼요. 된장 국 끓여 드시면 되고. 자, 이 정도로 보드러운 것만 물김치 하겠습니다. 이것도 하셔도 되는데요. 보드러운 부분으로 하시는 게. 이렇게 보드러운 것만. 이렇게 해서 두 단을 다듬으면요. 이게 한 단에 한 거의 한 1kg 인데요. 두 단을 다듬으면은 한 1.2kg 정도 나올 겁니다. 이렇게 보드러운 거는 그냥 쓰겠습니다. 얼갈이 배추 속에는 이렇게 자잘한 거 들었잖아요. 이런 거는 그냥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잎이 너무 지저분한 건좀 떼내고요. 깨끗하게 번, 4 5 네다섯 번 정도 깨끗한 물 넣을 때까지 이렇게 씻어서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배추에 겉잎이 데쳐서 이제 된장국이나 된장찌개 끓여 드시면 돼요. 어, 무침해 드셔도 됩니다. 데쳐서 요리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다 식었으면 이렇게 어, 덩어리져 있거나 한 거를 이렇게 채로 곱게 이렇게 좀 걸러줍니다. 물한 반쯤 남겨놓고요. 자이 반은 나중에 나중에 간을 맞출 거고요. 이렇게 고운과 소금을요. 이렇게 이렇게 여기 물이 한 1리터 정도 됩니다. 한 5개 정도 됩니다. 네. 자 이렇게 다진 마늘 한 스푼 정도 여기 옆에다가 넣고요. 양파 중간 과한반개 정도만 이렇게 넣겠습니다. 면고추인데요, 저는 3개 정도 씨를 빼고 길게 그냥 이렇게 채를 쳤습니다. 소금 탄 국물을 이렇게 골고루 속까지 이렇게 부어놓겠습니다. 이 국물이 좀 많이 짭니다 이렇게 한, 한 20분 정도만 절이면 이렇게 쏙 내려가거든요. 그럼 이게 짜잖아요. 그럼 그때 이 국물을 타시면 돼. 또 단맛을 원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. 여기다가요 뉴스가나 이런 단맛을 타서 넣으시면 됩니다. 1 시간 쯤 지나니까 이렇게 숨이 죽고 있습니다. 이렇게 숨이 죽고 있을 때 이거를 남은 국물 넣으면 되거든요. 자, 이거는 지금 대기 짜기 때문에 이대로요 놔두면 이제 익지도 않습니다.다가 이게 완전히 숨이 다 죽었다 싶으면 이 나머지 국물을 이렇게 이렇게 부어줍니다. 자, 이렇게 밀가루 풀 이렇게 한다면에 나중에 이거를 부을때는 생수 부시면 됩니다 이만큼 그런데 단맛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달달한 물김치 그분들은 생수 말고 사이다를 이만큼 채우시면 돼요. 1.5리터 단 병에 다 채우시면 됩니다. 약간 짭짤하게 맞췄거든요. 안 익은 물김치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. 그런 분은 지금 바로 냉장고에 넣으셔야 됩니다. 여기다가 생수를 저더탄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셔야 돼요. 그런데 익은 거 좋아하시는 분 이대로 놔두시면 돼요. 실온에 다 놔두고요. 여름에는 한 반나절. 거의 뭐 하루 정도 이 물에 국물에 거품이 조금 좀 뽀글뽀글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뚜껑을 열면 은 익은 냄새가 좀 파악 날 정도로 놔두시면 되는데요. 너무 익히시면 안 되고 약간 맛이 살짝 들려고 하네 하는 그 정도로 익히시면 됩니다. 그거는 온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조금 틀리거든요. 그러면 그때 익은 다음에 물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. 저는 익혀서 먹기 때문에 이대로 근데 이 전체적인 국물이 싱거우면 안 됩니다. 그럼 이 배추가 다시 파닥파닥 파닥 살아납니다. 요 전체적인 국물은 약간 짭짤하게 맞춰서 냉장고에 넣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대로 식탁에 올려 놓겠습니다 그래서 한 여름에 반나절 한 10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보면 살짝 이거 있거든요 너무 많이 키히면안 되고 그러면 그때 물을 다시 더 타서 냉장고에 넣어 두면 됩니다 반나절 정도 지났고요 보면 요 자세 보면 요런데 거품이 좀 있습니다 거품이 생긴다는 건 약간 발효가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좀 아직 좀 짠맛이 있어서 저는 물을 이렇게 한 500ml 정도 좀더 타서요 냉장고에 넣어두겠습니다. 취향에 따라서 물은 더 타셔도 됩니다. 그 대신에 이 국물을요 너무 싱겁게 맞춰 놓으시면 이 배추가 다시 물을 먹고 이제 살아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은 좀 간을 좀 맞춰놓으셔야 됩니다. 배추가 숨이 죽지않을 정도로 너무 심각해 놓으시면 안 돼요. 맞아, 냉장고에서 익히시면 더 맛있게 될 겁니다. 물김치가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. 국물과 간만 잘 맞추면 되거든요. 이게 물김치가 김치 같은 거 담아서 물러지고 맛이 없고 냄새가 나고 이상한 거는 거의 다 간을 잘못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. 간만 잘 맞추면 이게 참 맛있게 잘 익습니다. 아주 깔끔한